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희의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 오시 전에 무슨 느낌 받으셨어요? 아 뭔가 열심히 하는데 어뭐가 해도 안 된다. 음. 나 오늘 되게 빨리 왔잖아. 음. 준비 싹 해가지고. 맞아요. <웃음> 근데 뭔가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때가 뭔가 나,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음. 그런 느낌이었어. 혹시 이번에 볼 분이 약간 그런 느낌인지 이걸 챙겼을 때부터 예쁜 애를 보는 것 같았거든? 응 음, 그럼 이 음. 예, 이번에는 이쁜 분의 사진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 못 떴어? 네. 떴어? 네. 컨트롤 푸는 거 아, 잠깐만. <웃음> 아니, 근데 이 여자들 왜 자꾸 좀 웃음이 나오냐? <웃음> 뭐 좀재밌는 분이네요 <웃음> 아, 잘밌어 아니 이, 얘 뭔가 어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말투도 약간 어눌할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벌써 있잖아 자꾸 웃음이 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격이 엄청난 사람이야 음. 어.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럼 반드시 해내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 높이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 근데 좀 몸을 좀 움직이는 걸좀 해야 될것 같아. 배우라 그러면 액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본인이랑 잘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 내가 하기 싫으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 응. 내가 하기 싫으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절대 어디 가서 손에 절대 안볼것 같은 사람이야 음. 음. 욕심이 되게 많아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내 이미지도 챙기고 내 돈도 챙기고 내 작품도 챙기고 다알것 같은 사람 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덕을 못 봤다고 라할순 없지 음. 잘 올라갔지 뭐 맨 처음에 뭐 응. 어리숙한, 응. 어린, 어린 행동을 하는 건지 뭔지 그거는 그냥 내 동작하고 웃길래 나도 같이 한번 웃어봤어. <웃음> 근데 뭐 예상했던 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능에 나와서 웃기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진지하게 궁서체로 말하는 데서 옆에서 사람들이 막 웃는다든지 그냥 하는 모습이 귀엽다든지 기타 음. 등등일 수 있겠지? 음. 근데 되게 뭔가 이 사람 봤을 때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 우리 동자가 많이 준 거야.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예쁘다고 했어. 음. 응. 근데 호불호는 분명히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음. 그럼 이분 과거는 어때요? 과거? 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 음. 뭔가 작품 안에서 뭔가 빛이 바라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할수 있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다 에어 싸고 있는데, 사람이? 아, 도와줘야 돼? 음. 어, 맞을까? 이렇게 에어 싸고 있어서 이 사람은 잘 된다, 그럴 것 같아. 음. 기획사가 봐도 얘는 된다, 그럴 음. 것 같은 음. 사람이야. 음. 눈에 들어온다 해야 되지? 어디들어 내놔도 눈에 들어올 것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 의리 엄청나 의리 음. 있는 사람이야 내 사람들 잘 챙기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뭔가 뭐 잘못한 거 있었어? 어, 약간 루머로 음. 되는 게 있어 싸가지 없다고? 맞아요 음. 싸가지 없다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 음. 음. 근데 속 안으로 들어가면 은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20대가 있었을 거잖아 그때는, 그때는 그래도 때는그 약간 어, 애애블이 같다 처럼 생각이 깊다 라는 소리 들었을 거야 음. 근데 뭔가 다져 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만큼 됐다고 얘기하나 보지 음. 그럼 이번 올해 운세는 어때요? 올해 운세? 뭐 앞뒀어? 뭐 나와? 지금 드라마를 음. 하고 있어. 드라마 하고 있는데... 드라마 하고 있다고? 음... 그렇게 성적이 좋을 것 같진 않은 거 뭐야? 뭔가 저조할 것 같은? 음. 뭔가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반응이? 그런 느낌인데 음, 왜 그, 기대치가 좀 낮을까요? 그 여자분 때문일 수도 있어언니 음, 그냥 드라마 상태 음, 음, 음. 그 여자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남자분이 이상한가? 음. <웃음> 어, 이 여자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것 같은 느낌이 아니다. 음, 그러면은 뭐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현면 나? 아니? 음. 몰라 나는 안 좋아. 드라마가 잘될걸로 보이진 않던지? 응! 음.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말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래. 그러면이분 나이가 꽤 있잖아요, 이제. 응. 이분 더는 안 할까요? 음. 이 사주는, 이 사람은 음. 아,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응. 말해야 돼. 조건이 맞아야 될 거야 음... 조건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맞아야 해볼까? 근데 지금도 할 생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음... 응. 뭐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의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 남자를 봤을 때 음... 그래서 어, 하, 남자 고르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이분 좀 앞으로 조심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그냥 나는 지금 보이는 거는 이런 조명, 이런 거 조심해. 뚝 떨어져. 어, 뭐그면 촬영하다 잠시만 하고. 응. 응, 응, 응. 뭔가 철가상을 입는다든지 뭔가 쿵! 쿵! 이런 거. 음. 그럼 이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아, 배우. 아, 제가 저렇게 망설이는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본데. 네. 배우 문채원 아... 누군지 아시죠? 오 근데 이분이 아 어쩐지 내가 문, 문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 다 보고 왔어! 이 사람 보려고 그랬구나 뭐 봤어요? 그 옛날, 옛날 영화 뭐, 연예영어 이승기랑 응. 나오는 아. 어. 근데 이분이 3년 만에 드라마에 나온 거거든요 응 근데 왜 뭐? 그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요? 그냥 쉰 거지 뭐뭐 뭐 이유가 있었겠어 음. 그냥 쉬고 싶으니까 쉴게요 이거 아니야? 음. 음. 뭐사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분이 음. 아까 막 싸가지 없어서 뭐 욕먹지 않았어 이런 어.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뭐 갑질을 했다 음. 인성 논란이 있어서 음. 뭐 감독들이 안 불러줬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음. 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고칠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음. 그 사람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응! 음. 음. 잘못됐다고 안 느끼고? 응! 음. 음. 잘못한 걸 몰라! 음. 말을 해! 응 <웃음> 음, 실제로 뭐 음. 아니 실제로도 분명하지만 이 사람 은 속안에 화가 많아 욱하는 음, 게 많아 다혈질이야 근데 그런 것만 봤다든지, 음. 아니야, 뭔가 짜증이 났는데, 그 짜증을 다른 사람한테 투정 부르듯이 말하는데, 어느 성이 높였다든지, 음. 분명히 자기 같지 않은 성격이 나와서, 분명히 말이 돌았을 거야. 내가 봐도 싸가지가 좀 없기는 해.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불러줬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 이 사람도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고, 음. 음, 뭔가 피로가 쌓이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기타 등등 있겠지. 뭐연애도 했다거나. 지금은 대중들의 응. 반응이 조금 안 좋잖아요. 이런 응. 논란 때문에. 응.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응. 뭐 그래도 앞으로는 아더잘 돼. 이 사람 더잘 돼. 라는 응. 말을 못 해. 응. 응. 그냥 캐릭터 잘 만나서 인생 연기 응. 해야 돼. 그걸로 음. 남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제는. 자기 성격 멋대로 하다가는 끝나. 그냥 좀, 내, 이렇게 좀 맞춰주는 척이라도 좀 하고. 옛날엔 그게 됐는데 왜안 될까, 이제 러면 근데 그러고서는 가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래서할 수만은 없어. 뭐 음.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뭐 주변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가 예민해. 원래가 화가 많아. 원래가 욱해. 음. 원래가. 그 원래가 나왔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응 음, 그런 의지에화 안낼 것 같은데? 약간 이러잖아. 근데 본래 성격이 나와보니까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 원래의 성격이니까 뭐 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그럼그분은뭐좀 그런 성격을 극복할 방법이 음. 나나지없어어요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음. 뭐 듣고 있어? 한번 젊은 여자한테 뺏겨봐야지, 배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응. 한마디 해주세요. 그분한테. 좀삼작좀 좀 죽이고 살아라. 응. 끝, 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